남편의 주식 인생과 불법 차영으로 허탈함 치밀어 오르는 분노 무서운 불안장애까지 저 자신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간곡하게 조언 부탁드리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남편의 주식 빚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살면서 한 번쯤 할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신혼때에 금방 갚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사랑했기에 저희끼리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다 갚은 재작년 다시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시 시장이 좋아 나도 나도 할 때였고 소액으로 조금 하는 것을 권유하고 그렇게 동의를 했죠 수시로 주식창을 확인하며 안절부절 집안팍을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고 영업고 물을 들이키는 남편에게 서 긴장감마저 감돌었고 투자금이 점점 커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만 가고 있었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퇴근 하고 집에 와서 그동안의 투자 내역 과 지금 남아있는 잔액을 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였었죠. 그날 미안하다는 카톡 한 통만 남긴 채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다행히 주변에서 빨리 발견이 되어 남편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미친듯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정신도 없었고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택시에서 제발 제발 하면서 그리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남편 옆에는 유서가 놓여져 있더군요. 그 유서를 읽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주식으로 잃은 돈을 주식으로 만회하려고 사책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 이제 1월에는 오른다 다음 달에는 오른다며 정말 내리는 것이 끝이라는 수많은 말만을 믿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빚더미에 앉았고 그 금액은 6억원 발향됐습니다. 그렇게 병간호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잠이 들었는데 진동이 울려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띠쭉띠쭉 서고 소름끼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그냥 무심결에 앨범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 제가 씻고 나왔을 때나 자고 있을 때 사진들을 찍어놓고는 잠금 폴더 안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사진 찍는 소리나 동영상 소리가 들리면 뭐하는거냐고 물었고 남편은 뭐 무슨 소리 라고 하였고 그때는 설마하며 정말 설마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남편인데 그런 걸 상상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설마가 진짜였고 저는 남편에게 이실직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지 사랑하니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공유한 적은 당연히 없고 혼자 보려고 했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한테 모진 소리 한번 못했네요. 그냥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만 흘리면서 배신감이 차올랐다고 할까요 그는 핸드폰에만 저장되어 있고 다 지울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신을 용서해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도 한심하게 거기에서 안 죽을 거지 라고 물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과 남편 앞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기 시작하였고 괜스레 제 자신을 더 감싸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당연히 행복 했습니다. 병원생활 8년 동안 그이는 누구보다 도 다정하고 활발했던 성격이었고 주변에서는 남편 잘뒀다며 인고 부부의 부러움을 다 샀으니까요 그만큼 잘했고 저 또한 그이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어두운 내면을 가지고 있었고 낮았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며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남편의 노력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만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되어 있었다는 건 부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생긴 주식빚도 함께 노력해 해결해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의 없는 촬영으로 제 몸을 찍었다는 사실에 이제 그에게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지 이 사람에게서 나는 성적대상으로 만 여겼던 소모품이었던 걸까 라는 나쁜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을 주던 존재는 눈치를 보게 하는 존재 가 되었고 차라리 그런 류의 영상을 보다가 저한테 걸렸으면 웃으면서 넘기고 역시 오빠도 남자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며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누군가에게 공유할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보았을까 하는 불안한 부분도 꽤 크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원의 남편의 선택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무섭습니다.